남자 한 사람도 있으면은 새 시선은 동거를 할 수는 있겠는데 아루 살로메와 8개월만 사귀면 작품이 나온다 이런 소문이 돌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루 살로메 라고 아시나요?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1 9 세기 말에 그 희대의 여자라고 아주 유명한 여자입니다.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많은 지성인들과의 연문설, 연문설로 유명합니다. 좀 희대의 악년이, 만연이, 판모파탈, 여러 가지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성입니다. 어쨌든 특별한, 그 시대의 특별한 여성인 것 같습니다. 루 살로메가 남긴 작품에 보면 작품에 나타난 니체, 하얀 길이의 릴케, 프로이트에 대한 감사 요세 작품에서 이름이 거론된 남자들에 대해서 한번 오행 심리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욕을 했던 여자이지만 그래도 이런 관계에서 어떤 사랑을 나누었고 또 어떠한 관계로 지내왔는지 오행 심리로 들어간다면 루살롬의 마음을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루살롬에는 많은 그 지성인들의 뮤즈로서 많은 남자들이 좋아했단 말이죠. 왜 좋아했을까?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루살로메를 보면, 이 노래 임수 일간입니다. 식신격입니다. 월지가 식신으로 아주 좋은 달에 태어난 구성인데요. 루살로메는 21살 때, 그냥 집을 떠나서 바로 스위스 지리로 대학에 들어옵니다. 사실 19세기 말쯤이면 여성들이 지금처럼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겠죠. 그래서 여자가 귀했설 겁니다. 근데 굉장히 로살로에는 똑똑한 여자로서 지성이었고또 결혼하기 싫어서 그냥 짐 싸들고 대학을 온 그런 여성입니다. 근데 그 시기에 니체를 만나게 되죠. 그때 나이가, 루살루메는 21살, 니체는 38살. 나이 차이가 이제 상당히 나는 관계로 처음에는 같이 동거를 하게 되는데, 동간 계기도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다른 그런 관계는 아니었고, 루살루메를 좋아한 레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계속 결혼하자고, 조르니까 싫다. 그렇지만 이제 동거를 할 수는 있겠는데, 남자 한 사람도 있으면은 새 시선은 할 수가 있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그 레이라는 청년이 니체를 소개를 해서 그렇게 동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니체와 많은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시작된 관계죠 기록에 의하면 두 사람이서 10시간씩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심취하고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쉐어하우스 같은 곳에서 생활을 했을 겁니다 루살로미는 니체의 제자로서 이런 관계를 맺었는데 근데 니체가 그 루살로미의 초롱초롱한 눈동자를 보면서 얼마나 예쁘게 느껴졌을까요 실제로 루살로미는 미모의 여성이고 똑똑한 여자니까 니체가 하는 얘기를 다 알아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시간씩 얘기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철학적인 얘기를 알아먹는 여자 그리고 말을 이해할 뿐더러 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는 여자 이런 여자와 이야기를 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빛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리체는 과연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리체는 지지가 굉장히 비견이 강한 그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간에는 이렇게 평간이 있습니다 평간. 아주 깔끔하게 납니다 사람이 평간이 이렇게 정간에나왔는 사람들이 유연성은 없죠 하지만 단칼에 탁 자르는 듯한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표현이나 또평간의 특징처럼 촌철살인하는 그런 표현도 많이 썼을 거고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몇달안 돼서 이두 사람의 관계에서 니체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바로 청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로살로메가 청혼을 받아들였을까요? Nope. 음, 어림도 없죠. 왜냐면 하로살로메는 니체를 존경한 거지 사랑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성을 보면 알수 있죠. 살로메는 식신격이어서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여자고 니체는 일단 신은 모라도 뭐 재도 없고 식상도 없는 그런 모습이 줄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철학적이었을 수는 있지만 아주 지적일 수는 있지만 감성적이진 않다 재성이 없거나 식상이 없는 남자들이 감성이 좀 메말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뭐 이런 것을 잘하죠 그러면 사랑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로메가 자기 얘기를 너무 잘 알아듣고 또 자기와 눈을 마주치고 굉장히 심취해 있는 그런 표정과 모습, 진지한 모습들,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두 사람은 뭐 카트라스시스를 일으켰을 겁니다. 이제 그것이 사랑인 줄 알게 되었을 것 같아요, 니체는. 그래서 정말 이제 진심으로 사랑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니체가 루살로메를 사랑하고 청혼하고 태자 맞고 이 사건은 사실 니체에는 엄청난 인생의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이 편간이 있는 남자들이 거절을 당하면 두번 얘기 못하죠 이 남자들이 뭐 정관도 그렇지만 평관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칼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평관이 있는 남자들은 정말 말조심해야 되는 게 싸우다가 이혼하자 그러면은 평관이 있는 남자는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을 한다는 거죠 어 나중에 후회는 하더라도 그런 말을 뱉으면 그런 자존심에 이혼을 해버리는 그런 유형입니다 쉽게 말을 함부로 뱉지 않을분들은 뭐두번 번복하고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그니까 살로메가 거절하면 끝인 거예요. 한번더 얘기하고 두번더 얘기하고 이렇게 못하는 유형이죠. 그래서 니체는 이제 그때부터 실름실름 앓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혼돈이 오죠. 하지만 루 살로메와 헤어진 이후에 니체는 그 유명한 책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을 단박에 써버립니다. 한간에는 일주일 만에 썼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도 한 달은 걸렸다 이런 말은 있지만 어쨌든 그 무거운 책을 한달 안에 썼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살로메와 그동안 같이 동거를 하면서 많은 수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정리가 되었던 내용들을 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로메로부터 영감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니체는 인생이 좀 망가져버립니다. 거의 10년 정도 우울한 생활을 보내고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여자란 도움 모지 이해할 수는 없다 라는 말을 남기고 여성 혐오증이 있는 남자라는 그런 평가를 얻기도 하죠. 결국은 비견, 비견, 비견이 많잖아요, 니체가. 그래서 그런지 자기 여동생이 결국 니체의 글들을 모아서 그것을 편집하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책을 출판하고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굉장히 그 삶에 대한 의지를 많이 보여주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루살롬의 또한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의지가 굉장히 많은 그런 여성입니다. 루살롬의 작품에도 보면 삶에 대한 사랑, 삶에 대한 긍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로메의 삶의 에너지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니체는 결국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그런 작품을 결국 남겨놓고 떠났죠. 그 후로 많은 남성들이 있었지만 루살로에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도 그냥 쉽게 한건 아니에요. 루살로의 이름이 루 안드레스 살로메 그러니까 안드레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도 이제 독일에 동양가 교수였는데 루살로메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해프닝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칼들고 죽겠다고 해프닝을 벌여서 결국 루살로메가 제안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이 부부관계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자유롭게 여행도 다녀야 되겠다. 다른 남자들도 만나야 되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루살로메는 이제 그 이후에 릴케를 만나게 됩니다. 결국 여성은 누구와 결혼을 할까? 자기한테 목숨을 거는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것 같아요. 니체의 그지적인 매력에 빠졌지만 지적인 교류에 카타르시스를 느꼈겠지만 또 결혼은 네 아니면 죽겠다라는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릴케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었는데 릴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인입니다. 장미의 시인으로 유명하죠. 이 장미가 누구냐면 바로 루살로매죠. 살로매에게 나의 신부여, 나의 누이여, 나의 장미여 이렇게 장미를 노래합니다. 실제로 살로에게 바치는 시를 보면 뭐 여성들이라면 너무나도 좋아할 내용들이죠. 내 눈을 멀게 하세요. 그래도 당신을 볼수 있어요. 내 귀를 멀게 하세요. 그래도 당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내 입을 막아도 말할 수 있고 발이 없어도 갈수 있고 두 팔을 꺾어라. 그래도 가슴으로 당신 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가 흘러갑니다. 이러한 시를 살로메에게 바쳤고 살로메에도 충분히 정서적인 교감 이루어졌겠죠. 왜냐하면 릴케도 식신격. 살로메도 식신격. 릴케는 해월의 경금. 검수 식신. 검수식신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검수식신 또는 검수상관, 검일관들의 수계절에 태어났다는 것은 아주 영미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 중에서 뉴턴도 검수식신이에요. 반짝반짝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때 릴케는 나이가 굉장히 어렸습니다. 22살 살로메는 이때 36살 이제 중년이 되었죠. 그래서 나의 누이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릴케는 굉장히 식신상관이 강한 구성입니다. 해년에해월에자일에 이렇게 해서 해자로 지지에 온통 물바다가 되어 있고 수의 어떤 식상이 완전히 범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간에는 재성도 있고 정관도 있어서 아주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만 릴케의 마음은 온통 감정으로 감정 폭발이죠 그냥 감정의 홍수다 이렇게 보여지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그 감성으로 시를 썼죠 서정적인 시를 굉장히 많이 남겼는데 살로메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무명 시인이고 살로메를 만나면서 이제 장미를 노래했죠 그래서 많은 시가 남겨져 있습니다 내지 두 사람은 한 4년 정도 교제가 있었는데 이때 보면 살로메의 그화답시화답시를 보면 살로메도 이때 결혼을 한 상황이고 좀 갈등이 많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어, 살롬에게 시를 바치니까 장미 시를 바치면 살롬에는 벗과 벗이 사랑하듯이 사랑한다 우정으로 사랑한다 뭐 이런 내용의 시를 보내고요 결국에는 이제 중간쯤 시가 내려가면 은 릴케가 나를 사랑하는 그것만큼 나도 사랑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내려가면 하지만 네가 나를 파멸시키려고 한다면 나는 사랑. 짝이 빠져나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답시를 보내고 했는데요. 어, 이런 걸 보면 이제 살로매는 어떤 우정으로서 이 사랑을 오래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식상이 너무 강하면 식상은 뭐예요? 아이와 같잖아요. 아이의 감정. 순수하기도 하지만 이 감정은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감정들이고 여기에서 이제 루 살로매에게 얼마나 의존했을까. 그리고 이게 나중에 집착으로 갔다. 라는 기록이 있죠. 거의 집착을 했다. 그래서 거의 파멸을 느꼈겠죠. 여기 보면, 이제 인월의 임수인 루살로메는, 리케 입장에서는 살로메의 인월, 임목. 이 임목이 엄청나게 필요한 구성입니다. 이렇게 지지에 수가 굉장히 범람할 때이수 기운을 아주 생명수로 만들어주는 것이 임목, 청간에는 간목. 묘목이나 을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목이 물의 부목이 되든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썩든지 떠든지 잎목 어 같은 경우에는 물을 잘 흡수할 뿐더러 이렇게 생명수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잎목이 절실했죠. 릴케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런 사랑이란 감정이 인간이 느끼는 이 사랑은 어쩌면 나한테 필요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런 것 아닐까요? 인간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내한테 항상 득이 되도록 그렇게 선택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사랑이라는 감정에 가려져서 선택한 상대방도 알고 보면 은 내가 필요한 기운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를 서로 빨아먹으면서 사는데 뭐 조금 속되게 말하면 기를 서로 빨아당기면서 나를 좀 채우면서 기쁘죠. 그것이 어떤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막 발전을 하는데요 여기서 릴케가 이렇게 살로메에게 집착을 보인 것은 이렇게 입목이 필요해서 더 집착을 보였겠죠 만약에 살로메가 입목이 아니었고 뭐 똑같이 수기가 강한 그런 구성이었다면 서로 관계가 밀쳐내는 관계가 될 건데 입목을 가진 여성을 만났으니까 어, 릴케는 더없이 이렇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살로메 떠나버리고 너무 힘들었겠죠. 계속 아이같이 니체는 단박에 거절당하고 끝이었는데 릴케는 또 편지 보내고 또 노래하고 또 편지 보내고 심지어는 살로메가 다른 남자와 같이 호텔에 갔는데 그 호텔로 또 편지를 보내고 장미를 노래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식상이 강한 남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어, 식상은 죄를 향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사랑을 고백하고 1열번 뭐,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라면서 계속 죄를 향해서 에너지를 쏟게 되는 거죠. 릴케처럼 죄가 딱 정확하게 나와 있는 사람은 이한 사람한테 계속 에너지를 쓰겠지만 만약에 이제 이렇게 죄가 없는 재성이 없이 식상만 있는 남자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여자에게 다 잘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웃풋은 어쨌든 제를 향해서 에너지를 쓰고 있는 모습 이게 남자는 여성에게 행위를 하는 그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관심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맨으로 여성에게 이렇게 다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같이 식사하러 가면 물도 따라주고 자잔한 것, 섬세하게 세밀한 것까지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은 그런 남자들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니체 같은 경우에는 표현하는 그게 다죠 굉장히 스타일이 다라요 결국에는 이제 개 식신에 의한 창의력과 이 감성을 결국 이 남자들에게 영감을 주면서 쏟아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여성에 의한 에너지로서 니체는 작품을 했죠 릴케는 시를 남겼죠 우리에게 그런 게 남자들의 뮤저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문도 나고 그 지성인들의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겁니다 아러스알로메어 8개월만 사귀면 작품이 나온다 이런 소문이 돌자 관심을 가졌겠죠 그 이제 사람 남자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악녀다 마녀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마지막에 프로이트와 노년에 같이 이제 기거를 하 게 됩니다. 결국 로살로메는 정신분석학회에 들어가게 되고 프로이트와 함께 말년까지 좀 편안한 생활을 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아, 여러분 어떠세요? 아,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휘둘리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만의 그런 생각 가치관을 그대로 실행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렇지만 이제 많은 남성들이 이 여자와의 만남으로서 결과가, 결말이 참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오명을 많이 덮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자기들이 필요했고, <웃음> 그때는 남자들이 더 우세했던 시대인데, 이한 여성을 좋아해서 자기들이 인생이 무너졌는데, 그걸 또 여자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19세기니까 그렇게 되었겠죠. 오늘은 19세기로 돌아가서 오행 심리로 그들의 사생활을 엮어 보았습니다.